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핸들 설정을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내 채널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세요. 기본 정보로 들어갑니다. 이곳에서 핸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핸들 설정이 없는 채널에서는 순차적으로 이 기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.